자, 사랑하사 사임 사모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곳은요 목포의 포차 목포대교라는 곳입니다 자, 실내도 있고 이렇게 야장 예. 야장에서도술을 한잔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좀느있이있습니만도 예. 있고 위해 오징어 자 여러분 여기는요 어 제가 그 저희 집이랑 좀 멀어요 어 저희 집이 평황장이고 어, 여기는 어 북항이랑 이제 저 목포 대교 요쪽 있는 쪽 근처인데 거의 목포의 끝과 끝인데 좀 멀어도 제가 한 번씩 먹으러 오는 곳이에요 뭐저 손님 오시거나 그러면은 같이 뭐 접대용으로 하고 술 한잔 할때 오는 곳인데 음식 맛도 괜찮고요 아 여기 혹시 목포 오시면은 꼭 어, 여기 서한잔좀 드셔보고 가시는 거 제가 좀 추천할 만한 정도로 어, 굉장히 음식이 맛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여기서 먹을 음식은요, 어, 통우럭 매운탕이랑 간제미 초무침입니다. 네. 한번 술이랑 한번 같이 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밑반찬 안주가 나는데 이거 일단 한잔 해봐야지요. 에 사사사 아, 아 아, 요거 오징어 무침 오징어 숙회 무침, 아 요걸 반찬으로 줍니다 음. 아유 뻔데기 자, 먼저 네, 간재미 초무침이 나왔습니다 근데 간재미가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간재미가 어, 어떤 분들은 가오리의 새끼를 간재미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간재미와 어, 가오리는 종이 좀 다릅니다 간재미는 커도 가오리처럼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간 재미를 먹는 게 가, 어, 간혹 뭐 가오리 좀 새끼를 먹는 거 아니냐, 어떤 생태계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면서요. 예,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 간재미 같은 경우는 홍어와 다르게 홍어처럼 이렇게 삭혀서 숙성돼서 먹는 게 아니라 생거 신선한 자체에서 이제 회로 먹거나 이렇게 무침으로 해가지고 먹어요 근데 막왕 암모니아 막 이런 건 없고요 대신 이게 살이 좀 단단해요 살이 좀 단단해가지고 연골이나 뼈 자체에 가지고 같이 씹다보니까 치아가 안좋으신 분들한테 좀 부러울겁니다 치아가 안좋으신 분들한테 좀 부를 호인데 나는 약간 좀뭐 마른 오징어 같은 느낌 좀 씹는 느낌을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릴만한 안주예요 저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또 좋은 안주죠 <웃음> 음 아. 제가 여기 거 간제미 무침을 좋아하는 게요, 어떤 집 가면 굉장히 달게 해줘요. 단맛이 엄청나고, 좀이초 느낌, 신맛이 막 많이 달고, 시고한 맛이 너무 강하게 해주는 집들이 좀 있는데,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음, 적당히 달고, 음, 적당히 상큼하고. 지금 이제 이 시즌 되면은 보통, 그, 새우구이,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드시고 하시는데, 그건 따로 새우구이를 안한게 아, 혹시나 제 영상 보고 뭐 씹는거나 해가지고 드셔보시고 좀 만족하셨던 분들한테는 꼭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추천하는 마음으로 오늘 요걸 또 주문을 했습니다 전 평소에 좀 자글자글 씹는거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아, 아우 쭉쭉 들어가네 아, 칼칼합니다 처음 먹을땐 모르다가 어, 먹고난 뒤에는 입이 좀 알싸하면서 칼칼해요 예. 음. 여기에 이제 추천술은 어, 소맥도 좋지만 소주 조금 맛이 좀 강한 안주다보니까 소주랑도 굉장히 더 맛이 잘 어울려요 아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가히 이게 오늘 메인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통우럭매운탕 간재미 초보친과 함께 제가 여기 오면 항상 먹는 메뉴예요 근데 사실 통우럭튀김도 여기 와서 좀 먹거든요 그것도 맛있는데 저는 우럭튀김도 좋지만 이 우럭매운탕 아 이제 여기 손님 오셔가지고 접대하시는 분들마다 다 이게 생각나신다고 할 정도로 정말이 훌륭합니다 일단 요 국물은 무조건 이에요 어... 어... 얼큰 짭짤하면서 특히나 이런 날씨 조금 쌀쌀해질 때 이렇게 야장에서 혹시나 먹게 되면 은 아... 어... 뿅 가는 맛이에요 쏴쏴쏴 아. 아~~~ 어 우럭이 머리가 큰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살이 많이 나오는 생선은 아니에요 근데 이살 맛이 와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쫑득하고 입에서 툭 부서지는 맛이 아니라 하 쫀득쫀득 딱그 진짜 이 치아 그리고 이 반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식감이에요 아음 어떤 분들은 나 이새끼야 니가 세상에 맛없는게 있냐 나저 아, 새끼 또오바하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거예요 근데 정말로요 여기 제가 손님을 모시고 오거나 해가지고 이우럭매운탕 이걸 드셔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이 리액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정말 반하세요 아... 그리고 뭐 우럭매운탕을 뭐 자주 즐겨드시는 분들은 공감하실거예요 제가 이 리액션 하는거를 진짜 어 oh. 우럭 대급박. 아 이거 대급박 또. 잘나말만 대급박. 우럭 대가리. 여기 또 먹을 게 많습니다. 우럭 대가리에도. 머리가 크잖아요. 특히나 또 우럭 여기 그눈 옆에 있는 이 볼살. 여기 또, 여기는또 소주 한 잔. 볼살이 한두 덩어리 정도 나오는데, 아. 어우 아우. 아우, 국물이 필요할 때 이렇게 방금 제가 쳐다본 게 옆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해가지고 생림이 있어요 국자 옆에 따라서 이쪽으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국물이 이리 쏟아졌어 <웃음> 생선 대가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우럭 대가리 요가 하나만 있어도 소주 한병각 나옵니다 지금 영상 촬영 시작한 지 지금 한 15분도 안 됐어요 예. 네, 근데 벌써 지금 소주 하나 맥주 하나 다 비었네요 <웃음> 잠깐 밑에서 쉬고 있던 간제민 초무춘도 한입 아. 후한 음. 병씩 더 추가. 청더 가져죠. 한 잔. 아 아아 이렇게 모든 생선 매운탕도 그렇겠지만 매력은 끓여지면서 생선 뼈나 요런데 진액이 딱 나오면서 이때 국물이 진짜 아 진국이라고 하죠 어... 생선 안에 있던 기름 자체가 이제 국물에 쫙 퍼지면서, 처음엔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딱 가다가, 뒤에는, 야, 진국. 여기다가 또 이제 소주.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그렇고, 메뉴도 그렇고, 여기는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야. 제주 국물은 딱. 요, 한 숟갈이, 소주 한 잔, 딱 안주, 기가 막힙니다. 사사사. 아. 한 숟갈이 충분한데, 어. 한 숟갈이 충분한데, 한 숟갈도, 어. 아. 아. 사장님, 사모님, 진짜, 목포 오시면, 여기는 꼭한번 방문해 보세요. 우렁 매운탕 그리고 이간제미 초무침 그리고 그 외에 정말 맛있는 안주가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꼭한번 오셔가지고 들려가지고 한잔하고 가시면 맛도 좋고 추억도 잘 쌓이고 굉장히 또 어, 멋진 장소가 되리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아서라운사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